네 안녕하세요 본포이트 조지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통합 로그 시스템을 활용한 좋은 IT 보안책을 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유명한 유튜버에서는 이렇게 어, 책을 소개하면 은뭐 출판사한테 몇백만원씩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저도 IT 보안책을 많이 썼지만은 <웃음> 국내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IT 보안 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식도 공유하고 저도 배우고 그분들도 많이 배우고 서로 그러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ELK 통합 노브는 도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ELK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ELK라는 것을 엘렉트리서치, 그다음에 로그스택, 그다음에 키바나 요세 개를 우리가 이제 ELK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오픈 도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일부 이제 엑스팩이라는 기능들 그다음에 기타 몇개 정도가 좀 유료로 라이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이제 뭐 스플렁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ELK가 음, 버전업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파일 피츠라는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 각각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거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LS 리서치를 통해서 빠르게 인덱싱을 하면서 비주얼라이션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뭐 이러한 어 이렇게 대시보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데이터 패킷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파일 형태들을 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에서도 최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이제 시스템 우리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것그 다음에 개인 pc 오피스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고들을 한쪽에서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징후 탐지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요 관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면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엘렉트리 서치 slk 구축과 웹해킹 분석이란 책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추천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ELK 통합로그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책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나 일부 국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IT 보안에 맞춘 책들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전이 나중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버전들이 이제야 번역이 되면서 조금 안 맞다. 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보안을 다룬 유일한 국내 책인 거죠.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국내 책입니다. 일부 책에서도 ELK를 좀 다루고는 있습니다. 근데 ELK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만 잠깐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IT 보안에 대해서 어떤 침해 사고 분석, 그 침해 사고 타, 그 대응을 할 때는 앞에 우리가 IDS, IPS, 이 침입탄지 시스템이나 침입탄지, 시스, 침입차단 시스템에서 이 수리카타 룰, 아니면은 스노트 룰을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할 수 있는 또 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데 은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웹 패킹 공격에 대한 패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탐지를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또요 개발된 룰들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이제 ELK 쪽에다가 어떻게 인덱싱을 저장을 하고, 그걸 인덱싱을 하고, 또 그거를 키바나를 통해가지고 비주얼레이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패킹에 대한 공부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있습니다. 근데 뒤에 좀 단점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할수 있다. 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케이실드 주니어나 그다음에 여러 이제 국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취업 준비생분들 통해서 그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로그 시스템이나 침해사고 분석을 할때요 ELK를 합니다. 어 강의 중에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ELK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들리다 보니까 프로젝트로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이제 통합로그 대시보드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은 1K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 취업이 먼저 이제 우선순위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하나의 필수 아이템 책이다 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단점은 뭐냐면은 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예, 굉장히 두껍다는 게좀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제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요한페이지에한 페이지가 내용이 알찹니다. 알찬다는 것은 뭐냐면 은한 페이지에 많은 그림들이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그림들 이게 많은 그한 페이지에 많은 그림과 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읽기 의 가독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읽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많은 글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어좀 간격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한글로 좀더 이렇게 표,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편집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사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7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만약 이것들을 가동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종이 재질과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집을 한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이제 E.L.K. 앞부분에 이제 E.L.K.에 대해서 다루는데 사실 E.L.K.에 대해서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패킹에 대한 패턴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웹 패킹에 대한 입문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책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먼저 예, 다른 어떤 선수 지식들, IT 보안에 관한 선수 지식들과 그 다음에 웹 패킹에 대한 선수 지식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이 지금 현재 뭐 리눅스나 윈도우 그 기반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여러분들 명령어나 그런 이해들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어 다른 것들 공부하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 k 게 통합 누가 하는구나 실무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상징후 탐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책이라 그리고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은또 저희 강의들도 조금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IT 보안을 위한 이렇게 인프론에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앞에 있는 요 책과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의 교과서를 요걸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더 더 많은 컨텐츠들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더욱 더 좋은 강의가 될수 있었을 건데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E L K 와그 다음에 최근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최신 동향들을 넣은 그런 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것을 먼저 보시고 요 책을 보셔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시라고 요 책도 추천할 겸 저희 강의도 한번 추천, 그 관심을 가지시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